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팸입니다. 오늘 리베해볼 애니는 체인소맨 사화를 리뷰해볼게요. 눈을 뜬 파워는 덴지에게왜 자신을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파워는 덴지에게 속여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약속한 대로 야코를 구해주어서 가슴을 만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덴지는 드디어 가슴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박지 악마의 친구 거머리 악마가 나타나서 덴지의 팔을 먹었습니다. 덴지는 체인소문으로 변신하고 했지만 피가 부족해서 체인소로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벤지는 파워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거머리 악마한테 맞서 싸웁니다. 머리아양마는 덴지의 꿈을 무시했습니다. 벤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거머리 양말에게 꿈 배틀을 하자고 했습니다. <놀람> <놀람> <놀람> 덴지는 박쥐 악마의 창자를 이용해 거머리 악마의 다리를 모듬지기 위해 묶었습니다. 덴지는 거머리 악마가 방심한 사이에 반격을 하지만 오히려 당해버렸습니다. 거머리 악마가 덴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키가 여왕마를 소환해서 거머리 악마를 잡아먹었습니다. 아퀴가 여왕마를 소환해서 거머리 악마를 잡아먹었습니다. 덴지와카오을화전청치를 하고 야코는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눈을 뜬 던지는 병원에 있었고 옆에 있던 아키는 덴지에게 잘랐던 팔이 다시 붙어서 악마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덴지도 아키에게 악마랑 친하게 얘기하는 것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키는 여우의 악마랑 계약을 했습니다. 힘을 쓰는 대신에 신체의 일부를 먹기 위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키는 감식하면서 통해 덴지가파워에게 죽을 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서서 나고서, 나고서, 서 나고서, 나고나い나 아키는 덴지라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덴지를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입니다. 아키는 덴지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따르면 지금의 생활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엔진은 사과를 먹으면서 아키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아이 <목소리> 어. 아침이 되자 아키는 세수하고 양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키는 점심밥으로 카레를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부셔버렸습니다. 마키마가 파워를 아키의 집으로 보는 이유는 훌륭한 목줄이 될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키는 마키마에게 이 자신의 집에 이상한 온도를 몰아넣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키마는 아키를 제일 믿는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아키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니가 진짜 고생이 많다 냄지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파우가 와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 드디어 큰거 오나? 네게 하지만 가슴을 만질 수 있는 횟수는 단 3번입니다. 덴지는 속으로 파워에게 천사라고 말한 것으로 체인소맨 4화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빠이